의미가 있어서 지금 도열한 모습을 보면은 아마도 그 군사 붕괴를 넘을 때는 네. 수행원들이 옆에 그렇죠. 계시지 않고 네. 아마 카메라하고 이제 정상하고 경호 두 정상이 그 정도만 있는 것 같고요. 예. 네. 아마 수행원들은 이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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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렇죠.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웃음>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판문각 참. 네, 판문각에서 어. 김정은 아, 네.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음.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더워니까. 아, 자 당초에 저 앞쪽에 도로에 차를 대고 음. 내리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네, 판문각에 문을 열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고요. 군사분계선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습니다. 북측 지도자가 걸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우리 땅으로 내려오는 건 사상 최초입니다. 김영철 옆에, 옆에. 네. 그, 조심해서 내려와야 돼요. 그거, 그 카메라 <웃음> 네. 위식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으로 네. 네 밑에 잘 쳐다보고 걸어 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남한땅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 기다리고 있고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두 네. 정상이 네. 군사분계선 앞에서 마주하고 이제 손을 맞잡았습니다. 아, 아. 네, 국민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문재인 시, 대통령과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첫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리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 네. 네 어떤 인사를 나누고 있을지는 파악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땅으로 넘어와서 북측을 네, 향해서 저쪽 사진 한번 찍고 이쪽 사진 한번 찍고 네, 북측에서 우선 지금 사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이쪽 한번 보이시다. 이제 남쪽을 향해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사진이죠. 저 사진은 이제 뭐, 영원토록 통일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네, 화면을 장식하게 되지 아, 않겠습니까? 언어, 아, 아, 아, 다시. 아, 네. 아, 건너가서, 아, 문 다시 건너가서, 같이 건너가서 같이 이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사이 좋게 북측으로 넘어갔다가 이제 또 다시. 손잡고 넘어오자, 뭐, 이런 얘기죠. 아, 어, 아 네. 넘어오는 모습 아, 이제 끝까지 손잡고 와야 되는데. 네, 네, 아, 연출을 아, 또, 아, 또 아, 아, 하고 아, 있습니다. 네, 넘어오는 순간에는 손을 잡았으니까요. 그 장면이 다 찍혔을 겁니다. 네, 역사적인 장면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세계의 현재 이 시각 모든 tv 화면을 네, 저두 분의 모습이 장식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들 네, 이제 화동들이 꽃다발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땅으로 넘어온 손님일까요 네, 지금 김여정 아, 제1부부장이 네, 꽃다발을 챙기는 모습 보셨고요 어, 대한민국의 가져가주세요. 화동들과 함께 가져가주세요. 두 정상이 사진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 아유, 이 만약에 김여정이 그런 식으 계속 대응을 하면은, 네, 이사주 여사가 보실 겁니다. 네. 아마 점심 시간쯤 돼야 아마 예측이 또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의장대 사열을 아니요, 저기는 전통 의장 아, 호위죠. 네, 호위합니다. 안를 네, 해서 안내 줍니다. 그렇습니다. 군사 합의에 따라 설정한 북쪽 비행 금지 구역에 접근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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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좋아요 알람설정을 누르시면 돼지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좋아요 알람설정을 누르시면 돼지꿈을 꾸며 복권이 당첨될 것입니다. 구독좋아요 알람설정